안녕하세요 강태화입니다. 이전 시간에 풀법과 문지법터미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는데요.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악보를 보면서 매일 매일 조금씩 연습하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할 건데요. 먼저 솔, 라, 시, 도를 가지고 연습을 해보실 건데요. 문지법은다아시죠 네. 전체 키를 다 잡은 상태에서 오른손 세 개의 키를 솔, 라, 시, 도가 돼요. 먼저 악보를 잘 못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악보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. 둘째 줄에 있는 게 솔인데 솔부터 칸으로 올라가면 라또 줄로 올라가면 시또 칸으로 올라가면 도 이런 식으로 줄칸 줄칸 올라가고 또 내려올 땐 반대로 기름을 내려오시면 됩니다. 그리고 박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동그라미는 오는표라고 해요. 오는표는 네 박자, 그 다음에 동그라미 줄이 하나 있는 것은 2분음표 두 박자 그리고 이 2분음표 동그라미에 점이 있으면 점 2분음표에서 세 박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검은 동그라미에 줄이 있으면 4분음표로 한 박자 이렇게 연주하시면 돼요 어, 예를 들어 5분음표 네 박자 그러면 해서 한 박씩 투투투투 투, 투, 투 이렇게 연주해 주시면 됩니다. 자, 저랑 같이 하시기 전에 먼저 악보를 보시고 각자, 기계에 맞춰서 먼저 연습을 충분히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저와 같이 연주해 보겠습니다. 자 그럼 이제 연습해 볼까요? 네, 잘 연습을 하셨습니다.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모르겠네요. 네, 하시다가 팔이 아프거나 어딘가 결리거나 아니면 힘이 좀 많이 들어간다 싶으신 분들은 얼른 내려서 스트레칭을 하고 다시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익숙해질 때까지 매일매일 꾸준히 반복해주는 게 중요해요. 이제 연습이 충분히 잘 되셨다 생각하시는 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저와 같이 연주 한번 해볼게요. 미션 1 자, 악기를 다 잡고 입술을 대신 다음에 하나, 둘, 셋, 넷 하 세, 고 하나, 둘, 셋, 네. 두, 두, 두, 두, 두, 두, 두, 두, 두, 두, 나 둘, 세 네. 네. 자 쉬지 않고 악기를 한 번도 내리지도 않고. 연주하기가 쉽지는 않으셨을 거예요. 팔도 좀 아픈 것 같고 손가락도 좀 아픈 것 같고 점점점점 점점 연습을 거듭하실수록 힘을 점점 빼는 습관을 본인이 가지셔야지 힘이 빠지세요. 계속 힘이 들어가는데 나는 힘주고 할 거야 이러면 은 평생토록 아픈 채로 연주를 하시게 되실 수 있습니다. 자 이제 그럼 미션 2로 고고!